어린이들이 영어 미술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 어린이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강제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어린이들은 왜 영어미술을 배워야 하는지 또 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영어미술 지도적 가정이 이곳에서 제공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영어미술의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. 아직도 Art English University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, 알람설정, 벨 모양 눌러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ee you next time. Bye bye.